잡았죠? 하하. 잡았네. 김, 하나. 아, 맞다. 캐릭터 안 샀네. 아, 또 공장장으로 너, 이게 큰 맵만 나오지? 음. 너무하네. 음. 노루, 노루 와서... <웃음> 솔직히 노루도 잘 쓰면 좋잖아요. 방수과에다가 음, 음. 음, 이거 뭐야? 고개사야? 어. 일단 틀어 줄게요 맵이 넓으니까. 어? 안 바뀌어 있어요? 어? 분명 키때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끝나고 바꾸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조향사 확인 일어넣기반원네 여기서 다노네 괜찮아요 좋은 존재감 알려줘서 고마워요. 이런 것 따라갑니다. 자 향수가 없는 주향에 사는 뭐다? 여기감이다저았어오 이걸? 오호. 반사신경 봐라. 탐나는데요, 저거? 왼쪽? 페이크? 평타. 좋아요. 저 영상 같은 거 보면 항상 나오는 거죠? 페이크? 평타. 아이고. 팡팡 터지네. 여기 삼선 하나 있었던데 음. 이번판은 터졌군요 하... 좋아요 후양사 잡았죠? 탄수환이 커버 칠텐데? 아 어, 오네요 안 오네요? 뭐지? 왜 왔다갔다 음? 저 친구 진짜 조심해야 돼요. 대기. 하하. 저런 가까이에서 포즈 잡으면은 바로 그랬어야지.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안 사줘요. 무승부만 해도 <웃음> 충분해요 저는 근데 되게 안좋아요 지금 상황이 일단 확실한건 탐사원 화나네 노르는 쉬워요 봐봐요 그냥 제 닉네임이요 눈솜 언더바요. 잡아내. 판자. 판자에서 대기 타고 있으면은 그냥 그래스테가이어 뭐지 뭐였지 갈고리 갈고리 들고 대기 타다가 내렸을 때 땡기면 돼요 그냥. 본개가 그냥 눈썹인데. 트위, 트위치는 바뀌었을거고 유튜브가안바뀌었구나어우가스튜가오가안열가요 어. 어, 됐다. 개가요 뭐야? 2개 전체 개가면제가 본다고요. 아, 전체개가2개 나른대들닉네 많이 걸론되니까 한명있죠? 저기? 무언가 우리 친구 왜 잠수니? 잠수면은 안된다.. 앞에 의사명 서있죠? 컨테이너에 뭐야 어디갔어? 수석효과 어. 발동되는걸 노려요? 뭐 그전에 따라잡은걸 잡은데.. 떴죠? 이게 워크, 뭐지? 최고화질? 세밀이었나? 세밀로 하면은 자 대기 감어 들어가서 감타 세밀로 하면 그 밑에 풀이 많아지나봐요 그래서 성능이나 원활로 했을 때모험가가 그냥 땅에 숨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들리고 있네. 저가 아마 의사일 거예요. 의사 만나러 갑시다. 어차피 지금 존재감 좀 쌓아야 돼서 한명 오고 있죠. 조영상가? 던지자네 내리고. <웃음> 맞고. 먼저 넘어가요. 정지, 평타, 어, 아, 정지, 그 친구 향수에요. 어, 이러면 무언가 날아가죠. 어, 이제, 이제 올라고 날아갔는데, 평타? 미련. 아. 헤헤헤헤. 이제 다 마음이 약하다. 자. 아직 한 번도 못 만난 친구가 저기 있겠네요. 치통 발견하고 미리 판자 쪽으로 먼저 가요. 뺐네. 어. 아. 자 이거 응용 대기. 이런 거는 그냥 가서 때려요. 대기 지금 하나 둘 정렬. 공장에서 돌리고 있네요. 너 조영사 안 살리러 가? 이런 배은망덕한 것 동료를 버리다니, 제가 혼주를 내줘야겠네요. 흠. 저쪽으로 빠졌죠. 형사가또 오면은 더 이상 살려주면 없어요. 안타깝게도. 힐 하고 있나? 흠. 우리 의사 친구 불쌍해서 어떡하냐 힐을 받았네 돌아다닙시다 아평온하구만 음.. 어. 선지자 부엉이가 아직 안 빠진 거안 아, 빠진 거 생각을 해둬야 돼요. 어? 이쪽에 있을 텐데. 맞죠? 강쇠야, 너 선지자 어딨니? 난 너를 해치고 싶지 않아. 장사야? 진짜 어딨어? 우리 손지자가 어디로 갔을까요? 음. 주향사 저기 빠졌고 뭐해? 사라졌어 아, 아예 사라졌어 저기 있네? 와, 언제 갔대? 자, 가요. 아예 전로 빠졌죠? 자, 이러면 또 똑같죠? 대기. 부엉이. 그냥 빼줘요. 풀, 그래패 했으면 맞았겠다. 그냥 들고만 있어도 애들이 심리전에 걸어서 그냥 들고 근접해도 돼요. 저겠죠? 에휴, 난 그냥 가라. 그쵸? 아, 얼마나 평화로운 게임이야. 잘사 줘도, 어, 여기 수통이 있는 걸 알려 줘야 되는데, 우리 눕힌 다음에 들어서 우, 우, 어, 어, 이송을 해줍시다. 너는, 너는 내가 살려준다. 이런 게 흔치 않아? 날마다오는게아니에요자 가자. 항복치지마 자, 제발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만있어이자 해보고 싶었어 너왜내 맘을 몰라주니 이리와가지마 아, 여기 두통 있어 가만히 있어봐 옳지 가자 자기가 얍 오오 이거는 안 깨지네